오늘도 제일 먼저 출근했구만 음 역시 난 부지런한 사장이라니깐 이제 곧 댕댕이가 오고 리아가 오고 나머지 멤버들도 출근하겠지 오늘 멤버들이 위해서 가방에다가 주제를 잔뜩 써왔는데 어떤 상극을 찍으면 좋을까? 아 애들 출근하면은 상극에 대해서 토론해봐야겠다 어, 오늘 너무 설레요 하.. 뭐야.. 한참 기다린 것 같은데.. 왜 아무도 안 오지? 지금 시간이 몇 시지? 음... 뭐..뭐야! 뭐, 출근 시간부터 한시간이 지났는데 아무도 출근을 안 했잖아! 오! 이거 이거 다들 빠져가지고 다 잘라버려야지 이거! 출근 날에 하나같이 출근을 안 해. 내가 평소에 너무 잘 대해줘서 다들 기강이 헤이해진 모양이지. 안 되겠어. 이거 내가 직접 찾아가서 다시 늦지 못하게 깔끔하게 호주를 내줘야지. 이거. 오. 오. 아. 아. 아! 주세요. 어? 저요르르잖아요 얼굴이 아..아닌디? 에? 아. 아이 잠깐만 나봐요 아이..정말.. 화장 화장 화장 됐다 어? 어? 요르르가 뭐? 화장으로 성형을 했네? 아이 뭔소리예요 화장조금 안했다고 못 알아보시더니 이걸 무슨 소로 알아봐 그리고 너무한 건 너야 상극 찍는 날인데 왜 아무도 출근을 안 해? 너 따라와 너 따라와 너 따라와 빨리 따라. 상극 찍어야 되는데 어, 빨리 따라와 오늘은 그냥 단체로 혼줄을 내야겠어 그냥 월급을 깎던지 말던지 <웃음> <웃음> 에이, 예, 여러분 조금만 힘내세요 조금만 힘내면 깰수 있어요 이번 기명만잘 넘기면 아니, 아이, 그걸 막고 왜 죽어요? 아이, 진짜 개틀딱이세요? 아저씨, 그렇게 못할 거면 게임을 하지 마세요! 에? 저몇 살이냐고요? 아이, 24살인데! 왜요 음, 음, 찐, 찐흑... 해 뭐라고요 아니, 어린 놈이 뭐 그렇게 경험 없이 말을 하냐고요 아니, 아저씨 손가락이면 말로 졸라 어리없거든요? 그 정도면 주먹 쥐고 키보드 누르는 거 아님? 개게 그 그만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야, 취늑대, 너왜 오늘 출근 안 해? 왜 게임하고 있어? 어? 어, 어, 어 야, 형, 형, 형이, 형이 내 방에 왜, 왜, 오늘! 있어? 오늘! 사국 씻는 날이잖아! 오. 근데 왜 출근, 출근 안 해. 어, 맞다. 오늘 출근. 아니 형하지만 오늘 로스 악플 시각기스 시끄러. 드라이가 시끄러워. 물어. 시끄러워. 이따가 아, 형 따라와. 오. 너 빨리 출근해. 형 미안해. 형너 오늘 월급 없어. 오, 월급 없나? 따은 줘야지. 내가 아바타를 살수 있는데 형. 형 제발. 오늘 출근해. 빨리 출근 출근해 이쪽으로! 어, 출근해 형, 이쪽으로. 안 들어. 형 잠깐만 근데 나 어, 레이드 맞아 거의 다 깼는데 조금만 더배면 오다 오면, 오면 안될까? 어, 어, 어, 알았어 알았다 갈게 갈어 출근해 이크요잇이 눈빛 이 컸네 아이탁선 어, 오늘도 아주 프로핏 내링려맨 TV에서 나를 BTS라고 놀려서 싫은 척 반응해왔지만 난 이제서야 알게 되었어 내가 아주 잘생겼다는 사실 야 취해! 야아! 에잇! 너이 녀석 오늘 왜 출근 안 했어? 또 걸고 면서 너한테 취해 있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던 거지 어? 좀 진정해 주실래요? 제가 잘생긴 걸 어떡하라고요? 진짜 너 잘생기면 다니? 잘생기면 출근 안 해도 돼? 아, 잘생기면 끝나? 잘... 세상에 제가... 끝나니? 녹화가 끝나? 에, 에. 제가 너무 잘생긴 탓이네요 정말 죄송해요 난 잘생겼다고 안봐줘 너도 따라와 에? 너, 네 월급, 네네. 네 월급 취는 때도 줘야겠어. 빨리 따오. 아, 네, 그것만은 절대 안 돼요. 빨리 따오. 아, 내 월급을 늦게 안 따오. 월급 찍어야 돼. 으, 단미. 하트, 하트, 어, 어, 이거 진짜 스트레스 확풀리가 아니야. 아, 녹화에서 스트레스를 피려 풀다니. 하트. 아 아, 아, 아, 아, 다쳤다. 아, 힘들어. 아... 침대가 어디 있더라 이 근처인데 아 여기다 아아 아, 드디어 쉴수 있겠어 <웃음> 음, 오늘도 가상 세계에 빠져 있구만 맨날 VR만 하고 말이야 현실을 사세요 제발 탐미오님 아 VR 벗겨야지 어아음 <웃음> 어? 음, 아. 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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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세계에 이렇게 빠지면 어떻게 현실세계를 더 챙겨야지! 출근? 그래 지금 12시에 12시! 출근 시간은 10시라고! 빨리 따라와! 어, 어, 어. 따라와! 어, 12시! 어. 얼른 따라와! 어. 어, 알았어요! 어. 어, 현실을 사세요! 어. 아이! 춤더 춰야 되는데! <웃음> 오늘 점심은 맛있는 불닭. 오늘은 특별히 치킨 도마리랑 불닭이랑 먹어야지. 에우 <웃음> 이게 얼마 만에 먹는 불닭이냐. 오늘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먹어주겠어. 잘 먹겠습니. 다아 오! 어내 음. 내 불닭, 아직 한 입도 못 먹었는데. 아, 아. <웃음> 음? 음? 음? 불닭이 중요해 어? <웃음> 왜 출근 안 했어 응? 출근이야 벌써 한 시가 훌쩍 넘었는데 지금 응? 출근 오늘 그래 시끄럽고 빨리 따라 와와와 와! 와, 와, 아니 잠깐! 와. 그게 아닌데! 요 너! 아, 너. 아니, 왜! 와 출근 와와 아이 잠깐만 집을 부실 거야 씨을 안돼 안돼 집을. 잠깐만 집... 잠깐만 집... 출근 안에 땡땡이야 치킨도 부셔 내내 기계 출근 안하뭐 한... 별로 이 집을 그냥 잠깐 따라와 너도 아, 아파라파 <웃음> 민님화 많이 나신 것 같죠 아 진짜 화 많이 난거 같더라 아파야 이제 어떡하죠? 어쩌긴 기원이 형화 풀릴 때까지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야지 음, 어머나 어, 못 참아 음~, 음. 음 나못 참아 음~ 아무도 음. 녹화하러 안 오고 있었어 음~ 딴짓을 하고 있었다고 너는 빨리 오겠어 음. 어, 어, 어, 어. 너희 음. 너희들 너네 죄가 뭔지 알겠어 이제 2시라고 2시 일하는 날에 온 어, 멤버란 애들이 아무도 출근도 안 하고 게임이나 하고 잠만 자고 그냥 해이해졌다 이거야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출근을 단한 사람도 안할 수가 있어 열심히 하네 죄송... 죄송합니다 나 진짜 너무 섭섭하고 너무 화나 나 눈물 날것 같다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다 음, 음, 음 에? 얼굴만 봐도 하나 얘는 너는 와. 어떻게 그, 그런 얼굴을 하고도 혼자 사과를 안할 수가 있니? 그렇게 뻔뻔하니? 에? 아니. 어렇게 어. 뻔뻔하냐고 싹싹 모자 피라도 모자면 퍼네! 아니 형! 와! 어? 왜? 어, 아니 형. 그게 아니라. 말대 꺼지 <웃음> 마. 엄마일 뭐, 짱 뜨고 그렇게 말 듣고 따박따박 따박딱 말 듣고 하는 거야! 어! 아! 아! 아니 오. 그게 아니라! 뭐? 오늘 목요일인데? 목요일이 뭐? 목요일이 뭐? 오늘 녹화 안 하는 날인데? 어? 어? 어? <웃음> 에이, 어쩐지 어? 좀 이상하다 했소! 우리... 화요일 수요일에만 녹화하잖아 요 오늘은 목요일 쉬는 날이야 어? 내가 착각을 좀 했네? 나 오늘이 화요일인 줄 알았지? 어깨 어깨 오늘 고생했고 모두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이제 해산하시고 <목소리> 어. <웃음> 다음 주에 보도록 해요. 오늘 목요일 날은 녹화 안 하는 날이었지 참, 아이고, 맞다, 맞다. 해서는 무슨 이명 닥다. 뭐, 아 뭐, 와요, 안녕.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